해 지금껏 겪지 못했던 잔인한 고통 그때 그 속에 스며든 수많은 나의 괴로운 시간 그래도 내게 미안하단 말을 반복해도 수도 없는 일이야 어차피 또난